엉덩이 엉덩이 자 오늘은 여자분들이 엉덩이를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를 집에서나 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스쿼트만 하면은 허벅지만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허벅지가 아프면 은 엉덩이가 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플힙이나 힙 운동이 되지가 않아요 허벅지만 될 수가 있어요 허벅지만 나는 엉덩이키우는데 허벅지가 더 이만하게 코끼리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유라시는 스쿼트 할때 어때요? 저도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오긴 했었는데 네. 홍언니를 만나고 네. 힙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하는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그 운동이 되는 거를 허벅지나 엉덩이를 봤을 때 엉덩이가 커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허벅지가 커지지 않고 힙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쿼트할 때 앞으로 허벅지가 안 아플 겁니다. 스쿼트할 때 보통 앉아요라고 먼저 하면은 보통 이렇게 무릎을 먼저 써요.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나 초보자들은 무릎을 먼저 쓰게 되는데 무릎을 쓰면 은 기본적으로 허벅지하고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을 이힙 조인트 얘를 이렇게 뒤로 빼는 데드리프트 동작이 나오는 이 동작을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상작용으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앉아요. 스쿼트를할때 이렇게 먼저 무릎을 가면 안 돼요.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천천히 이 힙이 뒤로 오는 거예요. 힙이 뒤로 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 종아리 각도와 상체 각도가 이렇게 같이 숙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허벅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쫓아서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을 발 앞쪽으로 하면서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무릎하고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그게 아니고 무게중심이 다시 뒤쪽으로 오면 돼요. 뒤쪽으로 살짝.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면힙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허벅지는 제로가 되지는 않지만 덜 들어가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무게중심을.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무릎이 엄청 아파요. 다시 뒤쪽으로. 이것도 운동돼요. 그렇죠. 엄청 아프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해야지 힙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릎을 쓰면 은 기본적으로 허벅지하고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 힙이 뒤로 오는 거예요. 힙이 뒤로 오는 거. 무게 중심이 다시 뒤쪽으로 오면 돼요. 뒤쪽으로 살짝 그렇죠. 정확한 자세로 한 다섯 번만 먼저 해볼게요. 자세를 천천히.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셋. 엉덩이가 말리지 않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섯, 여섯 쭉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 어때요? 어느 쪽이 많이 아파요? 힙이랑 하체도 전체적으로 오는 것 같긴 해. 네, 여기서 무조건 허벅지랑 엉덩이는 무조건 같이 됩니다. 근데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죠. 그러니까 힙에 많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힙 조인트를 쓰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저희가 뒷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앉을 때이 힙을 잡고 관략근이나 이런 거 힙을 잡고 내려가면은 엉덩이가 커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 힙을 쓰면은 엉덩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 잠만 해볼게요, 천천히 하나 다시 올라갔다가 힙 뒤로 빠지면서 앉이고 다시 올라가고. 힙 뒤로 빠지면서, 그렇죠. 넷, 다섯,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모양 자체를 보시면 돼요. 힙이 늘어나서 이 애플 모양의 힙이 만들어지게.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셋. 자 마지막 쭉 버틸게 여기서 버텨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버티면 아주 좋아요. 대신 점점 힘들어서 무릎이 무릎이 앞으로 가면은 무릎과 허벅지발 아파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힙이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야 돼요. 엉덩이가 이 사과를 터트려야 돼요. 이 힙이 어? 자, 상체를 서줘야죠, 상체를 서줘야죠 지금 벌받는거 아니고 저희가 힙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져야 돼요 아까 처음 설명할 때 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쪽, 자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살짝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어? 아, 숙여지면안 되죠 숙여자이 상태에서 힙! 힘들죠? 네 다시 한번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어? 같이 해볼게요 자,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한번 앉아볼게요 자, 천천히 앉아서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살짝 이렇게 돌아볼게요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웃음> <웃음> 허벅지가 아프죠? 어, 허벅지가 많이 아프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가면 은 엉덩이가 아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힘 줄다가 허벅지에 엉덩이힘 줘. 허벅지, 엉덩이, 호흡을 잘못하면 방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방구가 나오면은 엉덩이에, 방구가 <웃음> 자, 엉덩이, 엉덩이, 자, 엉덩이 더 들어줘야 돼. 엉덩이 더 들어줘야 돼. 자 상체가 너무 숙여지면 어 허벅지 어 들어가지. 오 마이 갓. 자 다시 한번 호 가다듬고 저는 그대로 있어요. 자 다시 저희가 이제 뒷 모습을 보여줘야 돼. 뒷 모습. 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볼게요. 정확한 자세로 그렇게 말고. 자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돌아요. 자자이 상태. 자 힙이 애플 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플 힙.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자 이렇게 <웃음> 자 엉덩이가 아파야 돼요. 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또 이렇게 오랜동안 이렇게 동작을 했냐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허벅지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는 비율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엉덩이가 아프다가 내가 막 몸이 흔들리거나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상체가 너무 숙여진다. 그럼 무릎하고 허리가 아파. 무릎하고 허리, 응. 허벅지가 아파요. 응. 하... <웃음> 아 저도 힘들어요. <웃음> <그게 진짜 웃음> 힘들어. <웃음> 아, 네. 또 많은 또 분들이 유라 씨를 보면서 많이 숨 쉬시는 거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웃음> 아, 유라 씨를 보면서 제천늘에 있는 남자분들은 집중을 못할 수도 있지만 소수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동작을 잘 따라 하셔가지고 허벅지가 아프지 않은 스쿼트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리건업으로 360도 돈 홍언니와 이라리였습니다. 이라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